고익성외과 원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여드름 흉터에 대한 그리고 코에 울퉁불퉁한 흉터 조직에 대한 기계박피입니다 기계박피가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임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는 치료고 저도 지금 한 3년여 많이 하게 된건 3년여고요 그 전에 한 20년 동안 기계박피를 하면서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기계박피가 워낙 어려운 치료이다 보니까 뭐 피부과 쪽에서는 레이저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 강한 치료다 그리고 처음에는 좋아 보이다가 나중에는 어, 다 되돌아온다 뭐 이런 류의 얘기들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까지 기계박피를한 분을 저희한테 고맙게도 사진을 보여주라고 허락하신 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게 너무나 많이 조각조각해서 다른 동영상에다가 넣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같은 영상이 아니냐 몇개안 보여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래서 이제까지 보여드릴 수 있는 분들을 한 번에 다 모았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여드릴 테니까 어, 이거를 보시고 더 이상 겁내 하지 마시고 효과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오셔서 여드름 흉터에 대한 확실한 치료법인 기계박피의술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